자, 오늘은 3, 4월 강의의 첫 강의입니다. 교재는 필수서라고 되어 있는 거다 준비했죠? 네. 교재는 10페이지.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3, 4월에 지금 처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전 과목이. 그래서 그분들은 이 3, 4월 강의를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앞에 강의를 인터넷으로 좀 보면서 따라오시고 특히 1차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에, 자세한 얘기들은 각 과목에서 얘기를 해줄 텐데 우선 우리 과목을 보겠습니다. 어.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2편과 3편을 크게 보면 중개실무라고 해도 돼요. 시험 비중이 과거에 보면 시험 공부를 할때 이쪽에서 70% 그러니까 28문제 이쪽이 합쳐서 12문제 이렇게 보통 출제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완전히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어, 22문제, 여기서 18문제 이렇게 나와서 9문제, 9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에, 요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로 나오면 28, 12 이렇게 나오고 어, 이쪽이 주, 늘고 이쪽이 줄면 아마 22문제까지. 그러면 요 사이에서 평균치를 보면 어, 올해 시험은 25문제 15문제, 요 정도로 출제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근데. 자, 1편 소리는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인중개사 법령. 2편,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마지막에 중개 실무. 이렇게돼 있는데, 어, 1편이 이제 시험 비중이 제일 높죠. 1편의 타이틀을 보면, 공인자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법이 나오죠. 변호사를 규제하는 법이 변호사법, 법무사를 규제하면 법무사법, 중개사를 규제하면 중개사법. 중개사법령 그랬기 때문에 중개사법 이외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중개사법령이라고 하고 공인자는 안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나 그냥회계사나 공인노무사나 그냥노무사나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가 있고 사설중개사가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1편의 1장과 2장을 지금 올라가고 교재는 10쪽 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중개사법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보세요 박스 첫째 칸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국회에서 만든 법, 법이 종류가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그법중에 국회에서 만든 법이 두 가지가 있어 헌법과 법률 헌법과 법률 그럼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삼권분립에 대해서 들어봤죠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거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 법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을 하는데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만든 법,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그래. 바로 밑에 대통령령의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무슨 말? 대통령이 만든 법. 그걸 왼쪽에 보면 시행령의 동그라미. 이걸 부를 때 중개사법, 시행령 이렇게 부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책을 볼때영 이렇게 나오면 돼요. 영한 글자로. 그럼 그건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드는데 우리 중개사에 관한 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을 국토교통부령 그러지. 국토교통부령의 동그라미. 왼쪽으로 이동하면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규칙, 규칙 제몇쪽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칸부터 셋째 칸까지 를 묶으세요. 중개사법, 중개사법 시행령, 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묶어서 이거를 합쳐 중개사법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개사법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 7장 51개 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51개 조문에 밑줄 치고요. 이렇게 우리 중개사법은 법 조문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 파트에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나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통 옛날에 70% 그러니까 28문제까지 출제가 됐던 거예요. 넷째 칸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법원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의 동그라미.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만든 법이에요. 대법원에서 만든 법. 그리고 그 밑에 게 예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규칙과 예규라고 그러고 이게 경매 대리업. <웃음>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중개사무소를 차리게 되고 중개사무소에서 경매 대리업을 할수 있는데 경매 대리업을 할때이규정에 적용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동그라미. 자 첫째, 둘째, 셋째 칸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이 돼요. 따라서 서울이면 서울시에서만, 경기도조례는 경기도에서만 김포시 조례는 김포시에서만 적용되는데 그 세부 내용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11쪽으로 넘어갑니다 11쪽으로 넘어가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그 정의할 때이 정의가 뭐죠 뜻을 정립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자 그할때그 그 정의가 아닙니다 뜻을 정립한다예요 자 책은 됐고 여기 보셔요 제가 수업을 할때 칠판 보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책 보자 그러면 책 보면 돼요. 칠판 보자 그러는데 책에다 밑줄 치고, 책 보자 그러는데 칠판 꼭 옮겨줬고,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다 지금 보여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봤죠? 자, 1, 2, 3번은 그 지역에서만 시행되요. 전국적이에요. 전국적이 돼. 다만 이건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이라는 게 있죠. 국제조약, 국제협약, 이런 것들은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게 국제조약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와 미국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적용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11쪽이죠. 출판 보고. 여러분이 우리 중개사법 공부할 때 여섯 가지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약간 피곤한데, 첫 번째가 중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왜? 여러분이 중계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중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부동산을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거다 그러면 소개를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요? 총 3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거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혼인을 중매할 때 혼인 중매 몇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하죠 남성을 찾는 여성과 여성을 찾는 남성과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건데 동산 소개, 자동차 소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계를 하면서 보수를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하죠 그럼 뭐가 될까요? 중기업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하나 더 붙었죠 자, 그런데 보수를 받으면서 했는데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했죠 그건 종개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죠 무료로 했죠 무료로 그러면 그것도 종개업이 아닙니다 보수도 받고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해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 자격만 취득하면 중개사예요 종개업을 해야 중개사예요 자격만 취득하면 종교사. 그렇죠? 자격만 취득하면 종교사. 그런데 이 공인인교사가 등록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죠? 등록을 받으면 이제 개업공인인교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이에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을 줍니다. 근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판감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변호사가 개업을 하죠? 그 사람을 개업변호사 그러잖아요 우리도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자를 빼면 개업중개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다만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점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사장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개업공인교사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중기업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중기업자,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중기업자 개업공인교사를 같이 사용합니다 개업공인교사가 직원들을 고용했죠 이때 고용된 사람을 고용인 그럽니다 고용한 사람이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있는데 고용된, 고용된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해요 이쪽이 고용주죠 고용주 고용인의 종류가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소속공인인교사가 있어요. 둘째가 중계보조원. 두 사람의 차이는 자격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런데 이 소속공인인교사를 가령 A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인데 이쪽에 B라는 소속공인인교사가 한명더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인교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인교사는 법인의,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만약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에 취직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인인 소속 공인인교사라고 그래. 그런데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법인의 이사로 스카웃이 됐죠. 그런 사람들을 법인의 임원사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경영진이라고 그래. 경영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 따가지고 경영진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속 공인인교사의 종류가 두 가지. 고용인인 소속 공인인교사와 법인의 임원사원인 소속 공인인교사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어,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노사분규 일어나죠. 노조가 파업을 하고 그러면 노사협상을 하잖아요. 노사협상할 때 보면 이쪽은 머리에 띠두르고 투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넥타이 메고 노사협상하죠. 이쪽은 사측이 되는 거예요. 사측. 그 다음에 이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주식회사로 말하면 이사, 감사 이런 사람을 임원이라고 그러고 이때 사원은 회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설립자를 말해요.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 그래서 이때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응? 무한책임사원만을 말해.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어봤습니까? 아주 분위기는 썰렁한데. 공부를 늦게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지. 알면서도. 음, 그러면 우리는 이 여섯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계부터 들어갑니다. 조금 피곤한데 11쪽에 가로 1번 있어요. 중간에. 중계 정의. 제가 읽어볼게요. 중계라 함은 법정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이렇게 딱딱 끊겨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은 소리내서 읽어주는 게 좋겠어요. 일단 책은 됐고 칠판 보십시오. 중계라고 하는 건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단 얘기예요. 몇 가지 요소냐 이런 건 시험에 묻는 게 아니니까요. 법으로 정한, 법으로 정한 종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짧게 말하면 법정 종계대상물을 알선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종료대상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을 소개했어요. 토지나 건축물을 소개했다면 그것은 종계 중개 아니에요? 종계죠. 그런데 이쪽에는 어,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것들이 있죠. 첫째 금전, 자동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있어요. 자, 금전이나 자동차를 소개했죠. 자, 이런 건 중계다 아니다? 중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중계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중계사법에서는 중계가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소개했을 때 중계인 거예요. 토지나 건물을 소개하는 게 중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차렸는데 자동차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죠. 다만 자동차를 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 중개사법 중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의 적용이 없단 얘기예요. 중개사법 적용이 없다. 그러면 땅 토지 토지 천만 원짜리 소개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얼마죠? 0.9%니까 얼마야? 천만 원짜리 땅 매매를 중개하면? 90만 원 받으면 금방 재벌 된다 어? 천만 원에 90만 원이면 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천만 원에 0.9%가 최대 보수라면서 0.9%면 돈으로 얼마냐고 나 뛰어내리는 거 보고 싶어 진짜? 천만 원인데 구십만 원이면 9%지 에? 네? 9%면 구십만 원이잖아 그 9%짜리 9만 원이지 아 지금도 계속 90이 돌아? 머리에서 그 내가 그런 거야 천만 원짜리 송기하고 90씩 받으면 재벌된다고 금방 왜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대들어 어? 본인을 돌아봐야지 9만원이야 9만원 그런데 자동차 중고차 1 0 0 0만원짜리 소개했다 90받아도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 적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런 얘기야 정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토지나 건물을 돈 받고 계속 자격증도 없이 등록 안 받고 그러면 이쪽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지만 자동차나 기타 등등을 소개할 때 계속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벌받을까 봐 여기 앉아있는 거야. 토지나 건물을 계속 소개해야 되겠는데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을 하려니 자격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목표지점은 거기 아니야? 토지나 건물? 자동차나 금전 이런 거였으면 왜 여기 앉아있냐 <웃음> 등록이 필요하지 등록을 하려니 뭐가 필요해? 자격이 필요하지. 자격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 공부가 필요하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책을 읽으면 머리에 들어와야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그거지 뭐.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가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 밖에 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감, 사과, 배그 밖의 과일 그러니까 감이나 사과나 배는 다 과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로 한번 해보죠. 팔매자 살매자 이게 팔매자 살매자 팔고 사고 매매가 일어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실 잃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득하죠. 매매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건 결국 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행위고 임대차가 일어나면 임차권이 생기고 소유권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이 생기잖아요. 다, 전부 다 권리의 변동, 이거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변동에 관한 행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는 일은 권리가 변동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A가 팔고 B가 산다면 소유권이 A에게서 B에게 가도록 여러분이 중간에서 소개한다. 그 말입니다. 권리가 변동하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 감, 사과, 배그 밖의 과일 그러면 이걸 없애도 뜻이 통하죠? 네, 전부 다 과일이잖아 그런데 아래쪽을 없앴어 어, 아내가 남편에게 명절에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감, 사과, 배좀 사오세요 이 말은 감, 사과, 배만 사오란 얘기야 그러면 매매교환 임대참만을 매매교환 임대참만을 알선하는 것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의미가 축소됐잖아 감, 사과, 배만 가지고 제사상을 못 모시잖아 감, 사과, 배 말고 뭐가 있어요? 대추도 있고 밤도 있고 그렇잖아 이해됐어요? 따라서 밑에 것이 없어지면 의미가 축소되고 위에 게 없어지면 뜻이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계라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 대상물이 있고 토지나 건물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의뢰라고 하는 것은 부탁한다 그 얘기예요 붙이면 부탁하는 사람 뭐하게 팔려고 부탁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달라 그러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팔아주면 중개부수 200만원 줄게요 하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에 팔아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아달라 그랬어 근데 중개업자가 봤을 때 4억 8천밖에 안돼 4억 8천에 팔아줄게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가버렸다 그러면 의뢰를 못 받은 거잖아요 합의가 안된 거죠 근데 4억 8천이면 몰라도 5억은 좀 힘들다 이랬을 때이 사람이 천만 원을 다운해서 4억 9천에 팔아달라 오케이 합의가 됐잖아요 이런 걸 중개 계약이라고 해 그래. 뭐라고? 중개 계약 계약이니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갑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올 사람 있어? 집을 구해달라 그것도 역시 중개 계약입니다 일해주면 돈줄게 일해주면 돈줄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개를 하죠 이 화살표가 뭐예요? 중개 행입니다. 행위입니다. 마지막 화살표가 거래계약이야. 따라해봐. 중개계약, 중개행위, 거래계약. 이 거래계약을 아까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다. 여기에 매매가 있는 거지. 매매계약. 그러면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요거는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되도록 도와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시작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진 아마 않을 겁니다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무튼 이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죠 이렇게 <웃음> 돼있었잖 아까 아중개행위는 이렇게 돼 있었지 종계행위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죠. 그걸 구분하시면 돼. 그런데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였죠. 뭐그 정도면 됐습니다. 어,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종계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게 있는데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누구냐?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갑개공에게 자신의 집을 팔아달라 자신의 땅을 팔아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이지만 중계대상물은 아니죠 팔아달라 부탁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이 동네에 비라는 사람이 땅을 사고 싶어 찾아왔죠 사장님 내가 상속받은 현금성 자산이 20억이 있는데 그걸로 땅을 사놓고 싶다 땅을 좀 구해달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의뢰를 받았어요 중개업자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사회 경험이 없고 뭐라 그럴까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해 취약해 그래서 이 갑이 이 사람의 금원이 사람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이 땅이 나오지도 않은 땅인데 이 땅이 금매로 나와 싼 땅이니까 이걸 사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현장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갑이 누구에게? 비에게 자 이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인터체인지가 들어오고 땅값이 이렇게 해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모습을 다방 종업원 그러니까 커피숍의 직원이 봤어요 직원이 볼때이 행위는 이 브리핑하는 모습은 사기 행위로 보여요? 중개 행위로 보여 그렇지 그러면 제3자가 제3자가 외영상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사기로 보여 중개로 보여 중개행위로 보이죠 따라서 이 직원도 아 저거 내가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깁니다 중계처럼 보이죠 정상적인 활동처럼 그런데 이 사람 다시 말해서 갑이죠 이 갑의 주관적인 의사 갑의 주관적인 의사는 의사는 중개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죠 이건 나오지도 않은 땅인데 그럼 이 사람은 주관적인 의사는 무슨 의사가 있어? 사기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은 사기의 의사가 있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중개 행위로 보인다 그 말이야 며칠 지나 갑이 전화를 해서 그 땅을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살려고 런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대금을 나에게 송금해라 그럼 내가 네 대신 계약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을 송금받아가지고 그 돈을 대금을 편취한 사건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큼 뭘 입었지? 손해를 입었잖아요.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봐야 이 사유권이 돈을 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이 값은 개공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협회 공제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가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너한테 발생한 손해는 너한테 발생한 손해는 사기로 인한 손해다. 중개로 인한 손해면 우리가 돈을 주는데 사기로 인한 손해니까 돈을 못 주겠다. 하자 이쪽은 아니다. 나는 중개 서비스를 받았다. 내 손해는 중개로 인한 손해다. 물어내.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운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딜 갔지? 법원에 갔겠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말고 외형상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에게 발생한 손해는 중개로 인한 손해다 그러니 너네는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시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네 마음까지 읽어야 되냐 이거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내가 왜네 마음까지 읽어야 되냐고 12쪽에 가면 판례가 나오고 판례 2번이 있어요 판례 2번 종교행의 판단 기준 별표를 두개 하세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느 하는 개업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몇줄 주관적 의사,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공행위를 객관적, 객관적의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주관적 의사로 결정해 외형상 객관적으로 결정해 외형상 객관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밑에 있죠 따라서 개업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긴망하여 매수 우려를 받은 후 소유자에게 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도 개공이 중개행위의 동그라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면 협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험 과목이 다섯 과목이죠. 시험 과목 다섯 과목 중에서 이거는 이제 세법을 공시법 세법을 쪼개면 여섯 과목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민법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민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뭐 토지나 건물이겠죠. 이걸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B은행에 갔죠. B가 뱅크야, 뱅크. 은행.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쉽게 대출이 잘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죠. 갑은 그럼 누구냐? 이 은행의 전직 지점장 출신이다, 이 말이야. 전직 은행원이야? 그러면 대출받기 쉽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A가 B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는 계약을 뭐라 그러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잘 모르죠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건 금전을 빌려서 소비하고 다시 갚겠다 그 얘기입니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이 계약을 소개했다 이거죠 이렇게 소개하면 이 화살표 이거 중계예요? 중계가 아니에요? 중계다 아니다 중계가 아니죠. 왜 중계가 아닐까요? 금전이잖아. 금전.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그냥 빌려줬다고 돈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소개한 거지. 그럼 이 화살표는 중계도 아니다. 중계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중개사 자격도 없고 등록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전문으로 하는 건 이쪽이죠. 그러니까 얘는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이 주된 업무다 그런 얘기예요. 주된 업무. 대출 알선, 금융 알선이 주된 업무인데 그것에 부수하여 그것에 부수적으로 부동산 중계를 저당권 설정을 계속 해버린 거죠 돈 받고 그러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무등록 중계업자로 고소해버린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이 나는 이쪽이 주된 업무이지 이쪽이 부수적인 업무였다라고 항변을 하니까 판사는 야 웃기지 마 비록 저당권 설정의 알선이 금전소 대체 알선에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알선에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가 한건중개고 네가 한건 중기업이다. 그러면 너는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중기업을 하지 않느냐. 감옥에 다녀와라. 이렇게 된 판례가 있다 이거죠. 위로 올라간 판례 1번이 있어요. 중개대상 권리 동그라미 1번 저당권 별표. 밑줄 쳐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산함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아니나까지 끊고 이렇게 금전소비대차를 알산하는 것, 즉 대출을 알산하는 건 중개가 아닌데 밑줄 쳐요. 저당권 설정의 알산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부수화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산하는 것이므로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됐어요? 슬판 보시고 여기 이렇게 빈 땅이 있어요. 빈 땅. 근데이 땅을 갑이 소유하고 있죠. 이갑 소유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공사업자와 계약을 하겠죠. 공사업자가 누구냐? 을이에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지?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공사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다 마무리해달라 부탁하고 상대방이 그 일을 다 마무리 지으면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해 이때 일을 맡기는 쪽 이쪽을 도급인이라고 그러고 공사업자 쪽을 수급인이라고 하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출했잖아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공사비 공사비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공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이 공사업자가 이 건물을 점유했어요. 그 물건으로 발생한, 그물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뭐가 발생하죠? 유치권이라는 게 성립하죠. 자, 이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걸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두 사람이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면 자동 발생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현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갚을 게 있나 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번에 누구한테 건물을 지어줬는데 건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 그 공사대금 채권 공사비 채권을 너에게 양도할게. 해서 공사비 채권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 양도를 이 채권 양도를 A라는 사람이 소개를 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채권 양도를 소개했다면 이 화살표는 중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전 채권 양도잖아. 금전 채권 돈 받을 권리. 그런데 유치권도 함께 넘어갔다는 거야 점유를 열쇠를 열쇠를 넘겨준 거야 건물 열쇠 그렇게 되면 점유가 이전되지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뭐가 이전돼? 유치권이 이전되잖아 그러면 얘가, 얘가 이렇게 유치권의 이전을 소개했다면 이 화살표는 중계다 아니다? 이건 중계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도 중계대상 맞네? 유치권의 이전을 소개하면 중계잖아 유치권의 이전을 소개하면 중개니까 그러면 유치권도 중개 대상이네 그러면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때 유치권 OX로 답을 하세요 유치권 이렇게 나오면 O야 X야 O라고 해야 돼요 o. 유치권은 O 그 다음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X 유치권의 성립을 중개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O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OX로 답을 하세요 유치권만 나오면 o. o.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X.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o.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있잖아. 부동산 소유권은 중개대상이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부동산의 소유권. 중개대상으로 보지. 그런데 한번 보자고. 자, 이렇게 빈 땅이 있다. 이땅 소유자가 갑이야. 에? 이게 건물이 없어요. 근데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지. 건물을 뭐한 거야? 신축.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람이 소유권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걸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중개가 되려면 거래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소유권의 원시 취득. X. 그런데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이전하잖아 즉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잖아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소개하면 이건 중개 아니야 이건 중개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낼때 소유권 이렇게 나오면 O야 X야 소유권만 나오면 OX 중개 대상이잖아요 중개할수 있잖아 지금 소유권 넘어가는 거 O지 근데 소유권의 원시 취득은 X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5가 되잖아 소유권만 나오면 5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X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5라고 하잖아 그럼 똑같이 유치권만 나오면 유치권만 나오면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시간에 법정재산권을 배울텐데 법정재산권만 나오면 법정 재산권의 양도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정 재산권만 나오면 O 법정 재산권의 발생이라고 나오면 엑스. 그럼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법정 재산권의 양도라고 나오면 O다 그런 얘기야 한번더 법정 재산권만 나오면 O 법정 재산권의 발생 법정 재산권의 양도 그럼 거래로 일어나니까 양도가 되니까 중개 대상인 거지 자 여기 보셔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빡빡하다. 답답하다. 지금이 벌써 세 바퀴째야. 이론적으로. 11월, 1월, 지금 3월이니까 세 바퀴가 돌아간다고. 근데세 바퀴가 돌아가는데 첫 바퀴가 돌아가는 느낌이야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직 실력을. 중간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2월 말 수강생에 비해서 지금 3월 초 수강생이 지금 두 배는 늘어있어요 분발을 촉구합니다 자 보시죠 중개대상 권리인지 아닌지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으로서 중개대상이지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뭐라고 그래? 용익물권으로서 중개대상이 맞겠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설정하거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다 들어갑니다. 어, 지역권만 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저당권은 금방 봤죠 저당권은 중계대상이잖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중계대상이 될수 있고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오면 오라고그래야 돼. 그런데 동산에 성립하는 질권은 x 스 전당포에 가서 시계나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건 시계나 반지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이 아닌 거고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X라고 합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의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서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중개대상으로 보지만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는 건 굳이 중개대상으로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는 거 그건 중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의 점유란 말이 나오면, X 그러시면 돼. 그리고, 특허권이나 강호권, 어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특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X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허권이 광업재단, 광업재단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광업재단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중개대상 행위로 되는 건 매매, 교환, 임대차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 물권 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X 법정상으로 성립 나오면 X 환매권을 행사하는 건 부동산을 팔았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되사가기 때문에 그런 건중개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합의가. 그러나 이쪽에 보게 되면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의 이전이죠. 법정상권의 이전 이러면 O라고 그러면 되고, 환매권의 성립이나 양도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민법적 기초가 돼야 돼. 다시 한번 훈련합니다. 유치권만 나오면 Ox.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x.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양도나 이전이나 같은 말이야. 예? 법정상권만 나오면 오, 법정 사건에 성립 나오면 발생 나오면 x, 양도가 나오면 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런 얘기야요 됐나요? 네. 두 번째 용어 중결을 보도록 합니다. 13쪽에 중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견나종결이 성립하려면 쌍방 모두로부터 받아야 돼.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돼. 한쪽한테만 의뢰받아도 중개나종계업이 성립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쌍방한테 의뢰받지 않고 한쪽한테만 의뢰받았는데 한쪽한테만 일을 부탁받았는데 어떻게 중계가 성립할 수 있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광고와 관련이 있어요 광고와 갑이라는 사람이 개업공인이고 중개사무소 사장이야 근데이 사람한테 어, 월세집을 하나 구해달라고 그런 거지 월세집을 구해달라면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다 예산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B라는 사람이 세입자예요 세입자 집을 구하는 사람 의뢰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의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 벼룩시장 교차로 지금은 없죠 거의 여러분, 벼룩시장 교차로가 뭔지 알지? 우리가 이걸 생활정보지라고 그러죠. 생활정보지. 옛날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꼽아놓고 했잖아. 그 열어보면 집주인이 광고를 낸게있다말이에 그런 걸 직거래 광고라고 그래 직거래 광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여기를 들어가서 찾아보니 괜찮은 물건이 있더란 말이지. 그런데 그 물건은 집주인 A가 벼룩시장 교차로에다가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짜리 비용을 지출하고 광고를 해놓은 거다 말이야 왜 그랬을까? 중개사무소에다가 맡기면 중개 보수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거 주기 싫어서 벼룩시장에 광고 낸 거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세입자를 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전화를 한 거야 보통 우리가 사장님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집 내놓은 거 맞냐 여기는 어디 중개사무소인데 손님이 있다. 찾아가도 되냐. 그래 와라. 그래서 갑이 비를 대동하고 그 주택을 방문하여 소개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말이요. 이때 갑은 A로부터 의뢰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요. 집을 새를 놔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말 이해했지. 그러면 한쪽한테만 의뢰 받았잖아. 그래서 둘 사이에 계약이 되도록 했지. 그래도 이거 성립하잖아. 한쪽한테만 의뢰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거래계약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면 중개 보수를 받을 때 양쪽한테 받아 한쪽한테 받아야 돼 한쪽한테만 받아야지 의뢰를 받지 못했잖아요 의뢰라는 말이 뭐야? 부탁 부탁은 이쪽한테 받았지 이쪽한테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벼룩시장 교차로가 많이 있던 시절에 제가 강의할 때는 꼭 와서 물어봐요 비록 시장이 광고 낸거 전화해서 계약되면 중개보수 달라고 할수 있냐고 안 돼요 대답을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13쪽 4번 일방당사자가 의뢰한 경우 중계행이란 개공이 미줄쳐의 쌍방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미줄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4교시로 쪼개서 진행이 됩니다. 쉬었다 하죠.